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언박싱 하고 나서 얘네들을 지금 분갈이하려 했는데 일단은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어서 소독하려 합니다. 일단은 흰가루병하고 곰팡이 종류를 제거로 일단 하고요. 얘들을 다 사실은 소독약에서 할 거니까 그 그렇고요. 일단 이렇게 했는데요. 얘들을 하나씩 이제 분갈이 하려 하는데 사실은 호야가 <웃음> 여기다 심을 랬더니 이거 너무 차이가 나죠 이렇게 냈다가는 또 과습으로 죽일까봐 얘는 예, 못하겠고요 그러면 행이 아닌 얘도 상당히 크긴 한데 여기에다 분갈이 하겠습니다 어 이제 소독하려 하는데요 저 제가 처음 이런 거 키울 때 소독까지는 안 했어요. 그냥 다 분해해서, 어, 심었는데, 음, 묘목을 21년도 겨울에, 가을인가? 11월쯤에 살 때, 어느 유튜브 방송을 봤을 때, 그분은 막걸리를, 어, 그, 지금 잘 몰라요. 그 유튜브 이름도 모르고, 이제 그 막걸리를 집어넣고, 물에다 넣어서, 어, 좀 담갔다가, 비율도 지금은 모르고요. 그렇게 해서 어, 심어 심는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뭐 음, 가, 가을이라서 땅에 심은 것 같으면 되게 잘 살았겠지만 저는 화분에 심은 거라서 어, 그에 음, 죽은 것도 있고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후로 저는 되도록이면 소독 안한 것들이 가지 이렇게 온통 난리 피니까 지금도 지, 지금 이 집 정원에 그러니까 거실 정원 이렇게 거실 정원에 모든 화초에 그음리팔이나 아니면 뭐흰그뭐이 그게 깍지벌레인지 응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생겼고요. 예. 완전히 완치는 못 시켰고요. 지금 그다음에 셀럼 엄청 나게잘 자라다가 갑자기 총체벌레가 생겼어요. 어. 그래서 총체벌레의 잎들이 다어그 초토화되고 있어서 격리시켰는데 아 살아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총체벌레도 오 진짜 무서운 거네요. 근데 어쨌든 어디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총체벌레는 잎 속에다 알을 나눈다니까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게 왔는지 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총체벌레는 정말 무서운 애들이네요. 어쨌든 저는 어 지금 찾아보니까 술이 있네요. <웃음> 이거 소독용으로 산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런 날아다니는 벌레든 뭐 벌레 소독하는 거라든가. 네. 사실 이거 지금 뭐 제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계량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적당히 넣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이거 없을 때 쓰는 리스테린. 리스테린도 써요. 이건 색깔이 또 예쁘잖아요 얘도 음, 감기 안걸리는 비법 중에 하나가 이상하면 이걸로 해요 제 친정엄마 지금 요양원에 계시지만 요양병원 하, 그분 감기 안걸리게 할때 보면 맨날 이거 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호야 지금 호야 4개의 이름은 각각 다 지금 못 외우고 있어요. 왜냐면잘 몰라요. 호야에 대해서 호야가 200종류가 넘는다니까 그렇다고 제가 200개까지 살수 없고요. 아 그냥 갑자기 욕심 아니니까 옥상 정원을 처분하고 나니까 항상 옆에서 보던 사무실 가면 언제나 보던 그것이 없어서 굉장히 허전해요. 그래서 한번 더 사봤어요. 내 새끼들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그쪽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형님 집 땅에 갖다 놨어요. 형님이 네가 살아 그러더라고요. 네가 살아 할 정도로 여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땅은 좀 그렇고요. 언젠가는 땅을 가고 싶고요. 근데 사실 사람이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아, 너무 길어지네. 우와. 이거는 수입은 그 상태로 그대로일 수도 있어서 아또 아, 할품이 꼬챙이네 영상이 길어질까봐 제가 꽃챙이로 계속 쓰시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빼기가 어려운데 얘를 여기다가 한달동안 키웠다가 하면 더더욱 어려울거예요 저는 분갈이 항상 해요 안할때는 지금 받자마자 나가야될 때 는못 하죠. <웃음> 음. 제일 중요한 건 뿌리기 때문에 어, 얘네들 코코칩인가 그런 것 같던데 빼기가 정말 어려우겠네요. 그렇지만 얘네들을 성장을 제가 원하는 대로 성장하려면 이 코코칩 다 빼야 돼요. 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잠시 쉬겠습니다. 로툰디 플로라 호야 아 이름을 잘 몰라서요. 다 써놨어요 지금. 음 얘를 뭐 화분에서 뺐을 때 나온 게 얘인데 얘가 열매인지 씨앗인지 잘 몰라서요. 심어보려고요. 그리고 계속 길어지니까 소독은 어, 영상을 여기서 끝내고요. 어, 분갈이는 각자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야 내정류가 네 전에 이렇게 알아보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살수 없었는데 얘가 지금 만원 이하로 내려가서 어, 저렴하게 주시는 거겠지만 어쨌든 얘를 구입했어요. 물론 그냥 후야는 2200원까지 내려가 있더라고요. 물론 더 비싼 것도 있고요. 근데 저는 3000원, 2900원, 3500원인가 뭐 하여튼 제가 구매할 때 음, 거기서 가장 싼 거를 삽니다. 근데 가끔은 싼 거가 아닌데, 어, 특별비 때문에 때로는 그 어떤 거 처음에 갖고 싶은 그곳에 그 곳에 그두 번째 게 거기 만약에 있다면 거기서 삽니다. 그때는 조금 비싸도 거기서 사요. 그러니까, 음, 제가 제일 싼거 산다고, 어, 표현은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나, 어,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제일, 제일 저렴한 걸 구입하려 합니다. 어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 호야 중에 단 하나의 가지가 있는 것도 있지만 어 자기가 저절로 휘무지 돼 가지고 두 개로 늘려진 것도 있고 여러 개인 것도 있고 처음부터 여러 개 심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은 이렇게 하시고요. 어, 전 그다음엔 이걸 빼서 분갈이 하겠습니다. 일단 소득은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